자, 오늘은 누구 특집이다? 리무루 특집이다. 자, 리무루야! 레업 받아라! 자, 갑니다! 촥! 자 7번! 7번!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인 특집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고인 특집은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리무루 시간입니다. 아니 형 림무르가 고인이라니 요 림무르 말이야 갑자기 격하게 공감들 하네 우리 전설님이 제보를 주신 부분이고 고인 림무르가 만만치 않아요 지가 피가 4% 감소할 때마다 공격 관련 증가가 있겠고 자신의 피해를 받으면 우리 턴 시작 시에 방어 관련이 또 증가해요 그렇게 해서 일마가 도발하는 거야 속력 도발 캡니다 지금 날뛰고 있는 라인하르트. 강력히 막아낸다니까. 슬라임으로. 막아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지? 여기서 요런 데 승률 한번 봐봐. 승률. 우리 천설님이 원래 쎈 분이거든요? 어, 저따라 이렇게 막 실험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요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과학자의 정신이야. 과학자. 알겠죠? 아하, 딱 만났지? 특히나 좋은데다가 지금 하필이면 이번에 규칙 때문에 더 그래요. 규칙이 단일 스킬 주피 30%이기 때문에 땜이 좀 더하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일단 요렇게 갑니다. 매뉴얼 들어가 볼게요. 도발 하고요. 감염시키고요. 카드를 합칩니다. 자, 감염시키고. 도발에 슬라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맞을 때 출렁출렁 해가지고 안 죽을 수 있어요. 야, 치 봐봐, 임마. 야, 라이너르트야 한번 치 보세요. 자, 그렇지. 딱 하면서 성물 발동하고 오겠지. 팍팍! 팍! 팍! 막으면서? 막으면서? 아, 맞다. 잠깐만요. 와 죽었지 안 죽었지 전설님이 근탈가 없어 근탈가 없는데도 살았어 근탈이 있으면 쉽게 살았지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갑니다 쫄이긴 해요 지금 야 고인특집인데 임마 찌덕 만났는데 안쫄이겠나? 집 오세요 집 어? 야, 야 우리 필살기 어디갔노? 아! 아 미쳤다 내가 안 때렸어야 되는데 아 제마 그거 있구나. 자세 잡아서 필살기 튕겨냈구나, 자, 괜찮아요. 요, 요, 왼집을 좀더 보자, 이거야. 오우, 또 살았어. 또 살았어. 이 정도를 폈는데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기다. 이 말이 시이죠 야, 더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공부를 했지? 야, 정말 회피 있구나. 자, 자, 그 작전 변경. 작전 변경. 아,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잠깐잠깐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 자, 치보세 한번. 치바라고, 엄마 확, 치고. 칵, 크당. 못 맞겠지? 못 맞겠지? 자, 못 막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갑니다. 자, 어때? 오, 오 야, 야, 이쪽이 씨발, 그거 봐봐. 무서워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거 맞지? 봐봐. 혹시 오늘 리무르 필살까지 있어, 기절까지. 자, 갑니다. 슈르르르, 슈르르, 빡! 오, 야, 야, 이거 어떡하노? 야, 이거 안 죽, 안 죽는데요? 자, 간단한 마법이야!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니는 좀 기절 좀해 있어라. 짱, 빵, 오! 야 봤나? 아 잠깐만 아, 이게 진 이쁘네? 나는 기절했줄 알았거든? 이게 바로 고인 특집 리무르 편. 어치 보세요 우리 고인 리무르가 만만해 보이니? 여기 슬라임 있다? 확 크다 와 충격 흡수 충격 흡수다 치 보세요 얘 죽는지 야 오늘 고인 특집 괜찮은데? 안 죽어 얘가 오, 피풀이야 피풀 피가 풀이에요 자 오늘은 누구 특집이다? 리무르 특집이다 자 리무르야 레어 받아라 자 갑니다 촥 천장 87만, 87만, 야, 천장 25만. 자, 지금 왜 87만 터지겠노 파이어리 터졌어요. 파이어리, 파이어리. 야, 이게 유착각이 나아다고 지금 전설님 제보 주시기로 안멜이라든지 뭐 선멜 뭐 이런 애들 버프 붙잖아. 그거를 리무르가 파일로 따을 수도 있대. 근데 87만 나올 줄 몰랐다. 삼성에서만 100만 넘었겠는데? 자,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이제 라인하르트 잡았으니까 마신데 한번 붙어봐야 되겠지? 자, 우리는 무조건 매뉴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뉴얼은 뭐냐면 무조건 도발 한번 잡으시고 따라지는 마라. 내가 설명하는 것 같지만 따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합쳐줍니다. 카드 두개뜬 거. 이 공불이 합쳐져도 괜찮아요. 아 일단 회부를 한번 걸어줍니다. 아, 요렇게까지 메뉴얼이야. 도발에, 회불에, 뭔가 합친다. 요겁니다, 요거 자, 어, 치보세요, 예. 치보세요, 빡! 어? 그밖에못 치나? 썸매라. 아이 죽을 뻔했다. 와. 전설 리메? 안타까운 점. 근타르가 없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도발하면요. 디버프 면역이 되잖아. 다음번에 아마 잠식을 당할 거거든. 잠식을 안 당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요렇게. 체크메이트 됐나? 어? <웃음> 자, 네 번째, 잠식 당했어야 되거든? 근데, 면역이다. 지금 이거, 어, 잠식 안 당해도 죽네, 어. 야, 잠식 당했으면 더 차참하게 죽는데, 잠식 안, 어머나, 자, AI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버프가 많이 없거든요? 아, 이거 못 죽이면, 자, 죽입니다. 자, 가볼게요. 난 나쁜 마법사야. 버 크당, 50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큰일 났다. 야, 큰 났다. 선배 화났다. 잠깐만. 선배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와, 신베 내기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파열이. 아, 신베 내기 두 방. 아, 아, 충고하네요. 어, 될... 아. 아. 자, 잠깐만. 야, 야, 이 정도면 고인 특집 오늘 지금 나쁘지 않다. 지금 나쁘지 않다. 고인 특집 치고는 상당한 고인. 특집입니다. 어, 요거는 전체기가 무서운 거라. 자, 요럴 때는 메뉴를 조금 무시할게요. 제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공부를 걸겠습니다. 이건 어때? 어때? 차라락. 요거 아마 강탈기 하나밖에 못 쓰겠지? 그 정도는 받아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쓰실 거고. 고수가필사기 준비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번에 필사기를 만들 거거든. 저쪽이. 고소 서 필살기 만들면서 두턴 공불 총웅싸꺼 이건, 이건 어때? 철하락 새까맞습니다 아, 두턴 동안 새까매요 필살기가 다 날아갈 예정입니다 아, 아우 잔인하네 <웃음> 잠깐만 엄마 뭐, 필살기 한대 맞아 주봐? 이걸로? 아니야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요거한 가볼게요 야이또 모른다 이거 자팡자 자, 일단 필살기 쓰지 마세요 무서우니까요 뻑크덩 하고요자 갑니다 고인 출격 아, 안 죽네? 아깝다, 씨. 아, 어, 아, 어, 뭐고? 야, 이거 뭔데? 내 공부를 끝났나? 뭐, 야, 쟤왜저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 신부님 쟤왜 저래? 쟤왜 저래? 저 갑자기. 자, 괜찮아요. 정말 회복 불가거든? 자, 이게 다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우리 리무르가 더 돋보이는 것을 볼수 있는 그림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니다. 촥! 초작! 6만. 고인 맞네. 고인은 고인이다. 자, 촥! 초작! 12만 8천. 같다. 요거 조금만 좀 치면 살짝 터지고요. 저거 제 무게가 떨어지면 이건 고인의 좀 체면을 좀 사는 건데. 네, 자 손. 한번 들어와 보시죠. 또그우 네, 와. 어 잠깐만요. 다자 괜찮아요. 자 모든 게다제 그림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서야 비로소 고인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콘저스 세명다 잡는 것 보조가 간다. 박 자석아, 한 명. 계획 좀 곤란한 놈 하나 때려지기 보구요. 3대1 맞짱 들어가자. 맞짱이 아니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노? 참겨육그 어, 정도에 내가 아픈가? 어, 필살기구나? 어, 괜찮아요. 자, 슬라임으로 필살기 충격 완화합니다. 치보세요. 치봐봐. 치봐! 치바! 슉! 팍! 막아보는 기라, 이렇게. <웃음> 피 차는 거 봐봐, 형. 차크닥. <웃음> 거의 풀피야. 야, 오늘 혼자 다, 어? 이 버프 생겨버렸니? 죽는다, 그러면. 자, 삼성! 화열얼 착! 작 21만 9000원 진 않았지? 면역이야 야나 그런거 면역이야 야 이거 3대1이기면 이거 오늘 볼만하다 26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 죽일게요 아, 긴장은 아니에요 다만 3대1이기는 그큰 그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제가 깔끔하고 완벽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바라 이제 맞짱이야 니내 이길 수 있겠나? 아니 필살기 있어? 어 괜찮아 어? 삼성? 오쭈구리? 치보세요풀피 충격에 대비하라 자 이렇게 자 여기 치 봐봐 여기 여기 니지먹아플걸 네 팍! 자세가 오! 죽을뻔했다 자 그러나 견디면서 피가 또 풀피다 또 풀피다 또 풀피다 자 들어갑니다 삼성 한번 갈게요 촥! 초작. 20만 봤나? 파일 안 투전돼 20만이다 끼고 뭐 어쩌고 하면 쌓이는 거 있잖아 좀 쌓였을걸? 한번더 간다 촥! 초야여 씨에 봤나? 어? 하세요 여러분 3대 1을 찌바르는 이 고인 특집을 본 적이 있나 템페스트야 누가 고인이라고 불렀어 mvp 우리 mvp 준피해량 100만 자 마지막 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신댕한테 복수할 시간입니다 어? 아 매뉴얼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매뉴얼 들어갈게요 빠바바바 자 회복불가 들어간 상태 두그둥 차단 안 당해요 저저저저저 치는데 예, 괜찮습니다 아라라라라라라 갈아보는데 괜찮다 우리 풀피 될걸? 이것이 우리의 고인이다 잠깐만 이거 좋은데 지금? 바로 필사인 만들었거든? 공부를 한번 하고요 이쪽에 파일피한번 때려볼게요 공부를 들어가고 착! 처작! 85,000 파열 들어갔고 슬라임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막지를 못했어요 머리맞다 머리맞다 머리 먹고, 저거. 야, 저거, 자, 어림없다 세번 쓰면서 필살기를 만들었다. 사람이 그런 플레이를 안할것 같아요. 빡, 크당 하고요. 빡삭 하고, 빡바박 해뿌야지, 뭐. 할수 있나? 자, 가보자. 자, 오늘 마지막 봐. 마신댁한테도 복수. 합니다 오! 72만 3천? 간단한 마법이다, 이 자식아! 팍팍팍팍! 66만! 야, 이거 먼저 썼으면 이게 99만 나왔겠는데? 우리 기억 속에 99만으로 간직하자고. 추억 속에 99만 딜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이 순간 멋진 우리 고인분 아 우리 리무르에게 멋진 순간을 양보하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성입니다 비록 파일은 안 터지지만 자 멋진거 한번 보여주세요 피타이저를 하나 갈게요 창창창창창 자 본메뉴 트럭 카비로 20만 야 파일이었으면 40만 터지겠다 야. 뭐 이런거지 오늘 고인테키 승... 성공이다 해?